나를 보고 내학에가고계기이 됐다 그말인가계약이라니 아니 내계약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에이 기억이라니 내 내일, 내일 계약이라니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말도 안돼 선생이노 말도 안돼 말도 안 돼다고